어, 천일법사에요. 음, 어떻게, 어, 지금 시간은 아침 일곱시에요. 아침 일곱시. 어, 오늘은 양력으로양력으로 <웃음> 2월 25일. 양력으로 2월 25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6일이에요. 2월 6일. 요일에는 화요일. 아, 아, 아, 아닙니다. 아, 어떻게, 이번 주도 어떻게 부르고, 뭐, 그냥 부자작 하다 보니까, 그러서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응? 음. 응. 음. 아, 오늘 주제는, 아, 저번 편에 귀신 얘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아, 참, 오늘 참 부질없는 인간이, 응? 어? 부질없는 인간이, 어, 천일이, 그, 페이스북, 그, 그룹이 있어요. 아, 법사 천일의 신세타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천일이랑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닌데, 후나 어, 거기도 도대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저번 영상에 천일이 그, 저번 영상, 그, 제일 싸우기, 싸 싸우, 지랄 같은 귀신 만났던 게, 어떻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그게 댓글 달기는 뭐라고더라냐 귀신이 없는데 사올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없지요 이 참나자 아휴 참 아니 남들이 예그런저기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전이 참그 부질없는 인간 그뭐 말다툼하기도 그렇고, 그래 차단시켜 버리고, 그 댓글 성 날려 버리고, 아침부 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바로 까치 이제 일어나면은, 예 요즘에 전리페이스북도 뜨만한데, 그를 살펴보는 게 하루 일과 거의 첫 시작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냥 친구 차단, 차단시켜 버리고, 글 응? 날려 버리고, 그래서. 네, 예, 오늘, 그, 부질없는 인간, 그런 것, 그런 족속들이 덜어 있기에, 이 천일이,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글자는 뭐냐. 그냥, 응? 어? 그냥 너 살던 대로 살아라. 뭐, 그런 의미에요. 그런 뜻. 아, 남들이 천일을 볼 때는 귀신으로만은 무당 내지는 어? 제자, 법사를 부를 거란 말이죠 이 천일 스스로는 뭐야 신령님 귀신 아, 좋아요 귀신을 모시고 가고 응? 귀신을 따르고 귀신을 위하고, 천일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죠? 응. 음. 지 생각에는 천일이 귀신, 어, 저거 귀신 놀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지는 귀신을 안 믿으면, 어떻게? 이 천일이란, 천일이랑 놀을 필요가 없잖아. 이 천일이랑 왜 놀아? 너 혼자, 노는 자가 놀으라고. 응?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냥 또 좋은, 그런, 그런 애들이랑 가서 어울리라고. 왜 천일 앞에 와가지고 태클 걸리고 발걸 응? 얼쩡거리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 들으라고. 정말 깝깝한 그런 중생들이. 털어있어요 털어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지 있으면 너희들 중간에 나가잖아 응? 그 친한 사이도 아닌데 거기다가 딱그 지랄로 귀신이 없으니까 싸울일 수도 없지자이 <웃음> 채널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응? 제일 처음 제일 처음 1번으로 방송한 내용이 귀신, 영혼, 조상, 그리고 나. 아마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우리 천일이 다음 카페, 다음 사이트 카페에 첫 타이틀을 정했던 그 카페 이름이에요. 지금은 이제 변해서 이제 그, 뭐, 칠성당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은 천왕정사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일 첫 번째 타이틀로 이야기한 게 일본, 일본 영상이에요. 아마 귀신 영혼 조상, 그리구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잠, 잠깐, 아마 그때는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깔끔하게 안 들어갔어요 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귀신 자, 이 천일이 죽으면 뭐가 돼요? 귀신이 돼 귀신 응? 천일도 죽으면 귀신이, 죽으면 무조건 다 귀신이에요 귀신이 돼그 응? 귀신이 있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지나다가, 응? 그귀 자식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잖아요. 영혼, 귀신 이코로 영혼, 영혼이란 말이에요. 응? 그 다시 말해서, 귀신이자 영혼이고, 또이 천일의 자식, 순주 이런 입장에서 천일을 봤을 때는 뭐가 돼? 네,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 응? 조상. 근데그 자체가 다시 윤회를 해 윤회를 세상에 나와 그러면 내, 나라는 개체가 되는 거야. 나라는 개 다시 말하면 귀신 영혼 조상 나 이게 모든 게따지금 하나다. 떼어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즉이 천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조상이 되고 영혼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내가 되는, 응? 그런 곡이다. 그런 순환적인 그런 얘기를, 아, 일본 연구상에서 하면 그런 식으로 풀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 천일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나 철학이 그런,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일 거다 하는 거예요. 응?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참그 아까 그 부질없는 인간 이라고 했어요 그그 부질없는 그 인간 골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전에 그 우리 서, 서울 저자가 손꼽얘기 어? 손꼽얘기 했을 때, 풀을 때 거기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 면은 어, 자기가 뭐 30년인가, 40년인가, 손꿈을 봤는데, 손꿈이 제일 정확하더라. 어? 그렇게 댓글을 한번 다른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저 일이었어요. 손 뭐라 그랬어요. 손꿈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상. 응? 손 숫자 써가지고, 수상이라고 했어요. 얼굴? 관상. 머리 형태? 두상. 발, 뭐라겠어요? 족상. 하고 설명을 그때 했어요, 이렇게. 응? 아쉬운 점은, 그 음질 소리가 음질이 약하게 들어가서 좀 아쉬웠는데, 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질없는 인간이 그 댓글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그 어느 사람이 찾아왔는데 손이, 손이 없대. 손이 없어서 발바닥을 두져가지고, 발을 두져가지고, 죽상도 받은 적이 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썼었어요. 천일이 올린 그 영상, 그, 유튜브, 그룹, 법사 천일의 신의 타령, 응? 이 코너에 이제, 천일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거기에 따로 하나를 퍼달라서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 거기에 달았어요. 그, 그, 건안 지었어, 천일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가 손꼽을 왜봐 응? 이 손꼽을 왜보냐고자 보세요 <웃음> 귀신 귀신이란 존재를 안 믿을 것 같으면 다시 말해서 인정을 못하거나 안할것 같으면 이것도 봐선 안돼 이걸 왜봐 이 손꿈을 왜 보냐고 우리가 손꿈을 보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를 보는 거야 운명과 팔자 귀신 귀신이 없다 어디 있어 하고 부정할 것 같으면 운명과 팔자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야지 맞는 거야 안 믿어야지. 운명과 팔자, 손금 이거는 믿으면서 이거는 믿으면서 귀신을 안 믿어? 귀신은 없어? 참 무지랭이 무지랭이, 응? 무지랭이야. 팔자와 운명은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 그 무지랭이 그 양반이. 손금을 보면서 팔자와 운명을 논할 때는 이 팔자와 운명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 손금 자체가 그죠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 손금을 보면서 풀어보는 게 이게 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누가 정해놓은 거야 어디서 정해놓은 거야 이거를 그얘기 즉슨 뭐야 우리 인간 개체가 아닌 다른 큰 어떤, 어떤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각자의 인간의, 인간한테 기룡화복을 정해놨다. 하고 보는 게 손꿈이란 말이지. 이게, 그게 손꿈인 거야. 응? 지가 30년, 40년 동안 손꿈을 봤는데 손꿈이 제일 정확하더라.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야 귀신이 어딨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귀신 우리부터 우리 보통 신적인 존재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귀신 광역 더 넓은 의미를 보면은 어때요? 우리 옥황상제님도 귀신이에요 칠성님도 귀신인거에요 따지고 왜? 다 귀신이야 큰 틀에 서는 응? 다 귀신이란 말이지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거야 귀신이 없다 그런게 어딨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손끝뿐만이 아니야 팔자 운명, 어? 영혼 이런 거 믿으면 안돼 그리고 지 부모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지 조상 믿으면 안 되지 어떻게 믿어? 왜? 자기 스스로가 하늘에서 뿅 떨어져 자 요즘 우리가 로봇 만들어내죠 로봇, AI 로트가 서빙하고 어쩌고 저쩌 공장에서 막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로트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귀, 귀신 안 믿지 자기 부모가 단지 만든 기술자일 뿐이지 안, 안 믿어 맞지 그 기계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야요 응? 아버지가 날 낳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낳고 할아버지는 증조아 하면 대대선손그 유전자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 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맥이 있어 자기가 하늘에 뭐 갑자기 뿅 하고 공장에서 팍 찍어내서 나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어 그래 귀신 없어 인정해 걔, 걔 입장에서 귀신만 없겠어? 모든 게 없지 새로, 새로 만든 신기하지 아셨죠? 귀신 귀신을 안 믿거나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할 것 같으면 팔자 운명 어? 팔자 운명 손꾼 뭐 어쩌고 족상 주상 관상 이런 거 아무것도 믿으면 안돼 아무것도 그런 부질없는 인간한테 이천일이야 네가 숨쉬고 있고 마시고 있는 저물 언제도이 영상 내 얘기해줬어요 물 공기 햇볕 응? 이거 없으면 인간 죽어요 에? 야, 이거 누가 만들어 주냐 다시 말해서 자연 우리 눈앞에 펼쳐져 가지고 같이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숨쉬는 공간 이 지구 이걸 누가 만들어 주냐 하고 어, 물어보면 답을 못할 거라고 걔가 말이 귀에 댕긴다 귀에 댕기면서 손꼽 본다면 그것도 참 어불성설이지 그죠 그러면 그 교회 댕기면은, 아, 어, 하나님이 만들어졌다. 이따위 서리하지 그럼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은 귀신 아니에요? 하나님도 귀신이에요. 아까 넓은 의미에서.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참, 부질없는 인간이, 응? 그 털어있어요. 귀신이 없다 그런게 어딨냐 그럴 것 같으면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개체 자기 스스로가 살아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왜 살아 있을까 왜 살아 있어 왜숨 오시는 거야 이 공기 왜? 공기 누가 만들어줘 아셨죠? <웃음> 아재밌는 여담 하나 할까요? 요즘 이제, 이제 올 2월은 윤달 그 2월, 2월 달 윤달이 있어요 윤달이 어? 있는데 이 윤달 그 어디 몇 자리 그막 이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사가고 몇 자리 잡아서 저기 어디 화장터가 막 찼대야 화장터가 어? 막 찼대 그런데 며칠 전에 저번에 한번 그 어느 중생이 천일한데, 그, 묘지, 그, 묘 이장하는 거, 그것 때문에 뭐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다시 또일락 왔어요. 만나는 즉, 얘기인 슨 한참 얘기하는데, 저쪽에 이제, 묘를 딴 데서 다 옮기는데, <웃음> 그쪽 땅, 그 동네에 가는데, 그 장손이 그쪽에 있었나봐요. 장손. 여기다 보니까, 풀리게 자기, 그, 나를 잡아야겠다. 내 이날 하겠다. 저들이 잡아준 날을 했더니, 그쪽에 뭐 스님이라나 누구라나, 여스님. 그냥번 만나가지고, <웃음> 제가 날짜를 얘기해주니까, 거기서도 이제 장손이 나를 간다. 스님한테 여스, 여스님이라는 양반한테 물어봤나 봐. 했더니, 캬, 나름 무작위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올해가 이제 개미년, 토끼띠랑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또 먹는 소리를 했나봐요. <웃음> <웃음> 아유, 참. 그러더니, 그 중생이 나한테 이 천일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귀쌍, 응? 하면서 뭐라고 하냐. 천주교, 천주교인이래. 교인인데, 그 여스님이라는 양반한테 천도제 띠야. 하하하하. <웃음> 아유, 천일이 그러죠. 그래 얘기했어요. 그 양반 아테온차일은 중생한테. 아니 무슨 스님이 무슨 천도제를 하고 응? 스님이면 경이나 읽고 아미타불 부처님이나 하고 덕이나 쌓고 부처님 말씀 설법이나 하고 그러면데 이제 스님이 문어 천도제를 했대요 응? 그러면서 이제 응? 그랬더니 그저기가 중상하는 얘기가 장손을 두마드리를걔 하는 응? 천주교 응? 교회이면서 천두, 천두째 까지 했다고. <웃음> 저는 전얘기해 주자 교인, 응? 교인이 누구 간에, 목사고 누구 간에, 전부 다.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가. 날 잡으러 다니고, 날 봐서, 이사 쉬실 때, 때, 어이, 몇 시다 좋아요? 그 손이 뭐예요? 손 없는 날. 그 손. 응? 옛날 드라마도 제목이 있었어요. 손. 어? 달 없는 날, 응? 달 없는 날이 뭐예요? 그걸 왜봐 그거? 어? 아 그런 참 부질없는 중생들 인간들이 참 많아요. 어? 아셨죠? 아 맞다, 이거 또 하나 이제 내일 저기요, 내 오늘이 저기 가빈이, 가빈이 고 내일이 그 을묘일. 내일 이 을묘일. 오늘 그 보니까 오늘 호랑이 날이고 내일 이 을묘일. 내일이 이제 두끼 날인데 작년에 그 첫날이 그 사인검 사인검을 만든다고 막 금지해가지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인 연월일시 여기에 딱 어, 호랑이 시간이 맞는 그사인자했어요네 가지 네네 번에 여 시. 그, 그, 그 따지게 보면 뭐예요? 그, 1 2년만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바로 그날이에요. 어떤 날? 묘. 응? 묘. 토끼. 토끼의, 응? 시간이 많은 날이에요. 내일, 이거 올해가 개면연. 개면연이잖아요? 개면연이고, 아, 음. 올해가 개면년이고 2월달, 음력 2월이 을묘일이에요. 을묘일. 그러면 내일, 내일 요일이에요 응? 7일, 음력 7일, 양력으로는 2월 26일. 이날도 을묘일이에요. 그럼 내일 묘시, 묘시면 7시 반, 아, 저, 저, <웃음> 저. 5시 반부터 6시 반, 7시 반까지. 어, 다른 게 보세요. 5시부터 7시까지. 그게 묘시란 말이에요. 응? 지금 좀 전에 아까 몇시 <웃음> 내일이, 그, 사묘. 응? 사묘. 사묘가 딱 떨어지는 날이에요. 올해는 2월, 음... 2월, 그, 저기, 윤달이 있기 때문에, 윤달까지 계산하면은 많아요. 그 타이밍이. 근데 그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할 건 없는데, 여기, 내일, 그, 26일. 응. 뭐 저기 삼요일이라 해가지고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어 어차피 12년에 한 오는 날이다 보니 여러분들한 알려주는 거예요 알아서 뭐 하라고? 알아서 자든지 밥 먹든지 기도하든지 인사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음. 아 그러한 시간이다 응? 하는 거를 천일이 알려주는 거예요 응? 정리할까요? 귀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알것 같으면 못하게된다겠어 운명, 팔자, 응? 손꿈, 발바닥, 관상. 보면 안 돼. 믿, 믿어서도 안 돼.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오늘의 네. 이야기까지. 너무 이러니까. 자, 오늘 저기 토요일 주말하고 내일 자주 보내시고요, 예? 음.